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사실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위는 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뭐 그런거 말고 예, 미술 관리해서요 <웃음> 어, 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작품이 있는데요 또는 지방 가보로 내려오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거 누가 그랬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뭐 감정 좀 해주세요 어참 나온 제 작품도 얼마인지 감정 못하는 이 마당에 제가 다른 화가의 작품을 어떻게 감정 하겠어요 말이 안되죠 감정은 감정 가에게 작품은 저에게 화가에게 <웃음> 예 그리고 이제 두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 바로 이 질문인데요 오늘의 질문 아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검색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면서 캡처 화면 스마트폰 찍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런 분들 제법 있으십니다 이런 명화 이런거 굉장히 쉽게, 예, 제가 그냥 답변 틱 드리죠. 어, 이 그림 뭐예요? 저 그림 뭐예요? 어, 이런 그림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쉽게 작품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이 방법은 미술 좋아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방법이 제법 쉬워요. 바로 구글 검색 되겠습니다. 그냥 검색 아니고 구글 이미지 검색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횡한 구글 페이지 여기 상단 오른쪽 위에요. 여기 보시면 Gmail 하고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보다 더 횡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어, 검색창 여기에 사진기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Paste 이미지 URL 그리고 Upload 이미지라고 하는 이두 개의 탭이 보입니다. 여기서 페이스트 URL은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탁 끼워넣으면 은그 어, 이미지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는 여인 이 이미지 이 주소를 한번 넣어볼게요. 오, 마우스 오른클릭, 여기, 여기에 이미지 주소 복사, 그리고 다시 구글 창으로 가서요. 페이스트 이미지 URL 여기다가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붙여넣기 search by 이미지 딸깍 그러면 어, search by 이미지 search by 드이리리리리 그러다가 이렇게 밑에 주르르나오죠네 스크롤 두르륵 해가지고 여기 폴세잔 여기 있네요 딱 클릭하면은 바로 아까 제가 찾았던 우리 회원 애독자님께서 어, 궁금해 하셨던 그 작품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고화질 이미지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 업로드 이미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 선택이라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제정해 놓은 그 사진 여기다가 이미지 클릭, 열기, 그럼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사진 똑같죠. <웃음> 어때요? 참 쉽죠? 근데 네, 이것보다 더 쉽게 그리고 더 신기한 방법으로 어,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저장해놓은 그 폴더 이 사진 여기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구글 이미지 이 검색창에다가 드르르 끌고 가가지고 여기 드롭 이미지 쉐딱 넣으면은 그러면 업로딩 똑같습니다. 어때요? <웃음> 어참 쉽죠? 이렇게 하면은 웬만큼 유명한 작품은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제 그림도 찾을 수 있을걸요? 인터넷에 저장만 되어 있으면은 그리고 그 페이지가 공개만 되어 있으면은 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이렇게 구글 검색창 그리고 구글 검색창 오른쪽 제일 끝에 여기 잘안 보이는 이 카메라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꾹 누르면 그러면 카메라로 검색이 뜨죠 그리고 책이나 작가, 그 작품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찰칵 그러면은 구글 ai 가 이렇게 작품을 찾아줍니다 누르면 짜잔 예, 이 작품에 대한 모든 제목과 제, 정보와 다른 페이지들을 다 검색을 해볼수 있습니다 아 물론 어 네이버도 스마트 렌즈로 이 검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어 작품 찾는 정확성은 검색 정확도는 이 구글이 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림 찾을 때는 저도 어 네이버 보다는 이 구글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 그냥 검색 안하고 그냥 바로 바라 되니까 <웃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미친 블로그나 미친 카페, 그리고 어, 미친 TV에 댓글 또는 그냥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